마지막으로 음. 한국에서 공부하고싶은 인도네시아사람들이 있으면 음. 해주고싶은 이야기가 있어 아..이거 드라마 아니거든요 <웃음> 그럼 기대하지 한국생활 한국 원래 어려웠잖아 처음 왔을때 뭐가 어려워돈돈 <웃음> 돈 없어서 장학금 안받았어요 그.. The First semester 아 진짜? 때는. 어떻게 m s a f r o m a f r i n g o n You're a girl. You're a g 때 r l y o 서 r e a girl. You're a girl. You're a g 학 r l You're a g i 금 l 그 o <웃음> 장학금, 얼마 정도 돼? 물어봐도 괜찮아? 아니요. 조금? 조금? <웃음> <웃음> Maybe a month is around 30만원? 3 0만원금 조금? 조금? 30만원 조 아, 진짜? 음. 그건 어떻게 해? 방세, 월세, 이런 거는? 월세는 그거 30만원 그냥 먹는 거? 그, 아. 월세는 다른 거 있어. 아, 월세는 지원을 또 따로 내주는 음. 게 있어. 아, 그러면은 음, 30만원으로 아, 한 달에 맞아. 먹을 거하고 지하철이나 교통비는 어떻게 해? 교통비 잘안 써. 잘안 나가는구나. 음. 그냥 학교 근처 <웃음> 살아 있어. 학교 근처 사니까 <웃음> 네. 버스 타고 지하철 탈 일은 많지 않아? 괜찮아. 술안 응. 먹자. 맞아 맞아. <웃음> 한국에서는 술 마시면 돈 진짜 응, 엄청 많이 나가긴 하는데 응. 술안 마시면 술안 먹기만 괜찮아. 좋지. 그럼 좋지. 밥도 잘안 먹어. <웃음> 밥은 먹어야 돼. 건강 생각해야 돼. 자격증. 자격증 안쉬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옷어떻게 옷. 어떡해, 옷. <웃음> 괜찮아. <웃음> 지금 그대로 되게 아자틱 하니까. 아예. 월세 빼고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혹시 일도 해? 그러면? 지금? 알바도 해요 하고 있어 지금도? 지금도 아니면 그 콘서트 못 봤어 알바를 하는 콘서트를 <웃음> 못 보는구나 <웃음> 맞아요 알바를 하는 이유가 콘서트나 우리 신아 오빠들을 보기 위함이야? <웃음> 당연하죠 아범도 어? 사야죠 <웃음> 그거 사인받으려고 <웃음> 대단하다 <웃음> 어떻게 보면 누나가 외국인인 한국에서 음. 일을 하는 거잖아 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글로벌 마케팅? 그거 있고 그리고 거텔에 음. 청소도 있고 지금도 청소해? 아니 예전에서? 예전에서 근데 할수 있는 일들이 별로 많진 않지? 별로 오. 없어요 그리고 음. 지금 누나가 한국에서 2년 됐나? 2년 2년 됐잖아 한국 생활 해보면서 만약에 한국에 공부하러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거는 오기 전에 공부를 해라 준비를 해라 어. 이런 게 있어. 한국어 국어. 꼭 배워야 돼요. 진짜 한국어를 꼭, 배워야, 한국어 돼. 꼭 배워야, 돼요. <웃음> 배워야 돼요. 아니면 생활은 또 어려워서 생활이 그래서. 힘들어 너무 힘들어져서. 누나 오기 전에 어. 공부했었어? 공부했었어. 그 시화 보고 아니야. 시나 보내서. <웃음> 드라마 <웃음> 보고 시나 보고 그거 네. 부족해요. 부족해. <웃음> 어. 어떤 게 제일 어려웠어? 알바 그거 아마 없어 아, 한국어를 못하면 알바를 못하는구나 어, 그거 어려워요 진짜 그럼 누나가 처음 왔을 어. 때 알바를 해야 됐잖아 맞아요 그때는 알바를 어떻게 구했어? 그... 그때는 페이스북... 아페이스북에 올라와요? 응 페이스북으로 올라와 그때 그래서 호텔을 한 거야? 응, 처음에 호텔을 한 이유가 호텔. 한국어가... 그, 그 호텔... 호텔 아니야 호텔? <웃음> 뭔가 그 청소 청소 아, 클리닉 오케이. 때 그때도 한국 필요해요. 그 매니저님이 응. 영어를 할수 있는데 그 응. 한국어 더 편해. 아 그렇지 응, 한국 맞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못해. 맞아. 그리고 영어를 하려고 외국인이 말을 보면 약간, 응. 약간 어 약간 너무 약간 무서워. 약간. 어, 무서워해가지고. 한국어 꼭 필요해. 요그외에 그 다른 거 있어? 한국어를 공부해 오는 거 말고? 아 어. 돈 많이 <웃음> 세빙 세빙 그거 보증금 그거 필요해 보증금 맞아 보증금. Because of that, many international students cannot find a room. o 아 because 보증금 때문에 네. 네. 보증금 때문에 그리고 네. 물가가 다르잖아. 훨씬 비싸지. 더 비싸요. 다 비싸 <웃음> 모든 게다 비싸지. 다 비싸 월세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 코러스리도 비싸. 코러스리도 비싸고 맞아. 과일도 비싸. <웃음> 인도네시아 과일 진짜 싸요. 어, 진짜 싸, 음, 진짜 맞아. 그래서 과일 먹는데 한국은 과일 너무 별로 비싸. 별로 안 먹어 지금 음. 너무 비싸서. 혹시 어, 마지막으로 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인도네시아 사람들 있으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 음. 아 이거 드라마 아니거든요. <웃음> 그런 기대하지 마. 그런, 그런 기대하지,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착한 오빠 그런 거 없어요. <웃음> 착한 오빠 없어요? 없어. 왜? 어? 왜요? 있는데 많이 없지? 없어. 많이 없... 별 없어요. 맞아요, 많이 없어. 맞아요. 착한 아니 오빠, 아니면 동생. 아, 그치, 맞아요. <웃음> 제가 도구생이에요. 제가 더 늙어 보이긴 하는데 <웃음> 제가 도구생입니다. 오늘 도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진짜,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진짜, 진짜 아, 고마워요. 좋은 팀인거 같아. 진짜 진짜 중요한 거 같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